고김영균씨 죽음 이후로도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분들의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세분이 돌아가셔서 노동부 특별감독을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날 또한 분의 노동자분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감독관이 현장을 뜨자 바로 또다시 위험한 작업을 진행했던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회목재처리 공장에서 노동자가 파쇄기게 몸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했습니다. 27 나이의 청년이었어요.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거고 누군가의 친구였을 거고 그 가족이고 동료였을 것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어, 같은 버스에 타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퇴근길에 어, 한참 교는 술집 옆 테이블에 앉아있었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산업재해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든 산업법 개정이든 좀더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청기업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원청을비롯해서 산재해 책임 있는 기업들에게 책임을 다시 제대로 모를 수 있는 그런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